김민주를, 오케이 김민주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아니 누구야? 김민주가 누군데 계속 그러는거야 이 사람이에요? 아이즈원이라는거 보니까 딱이 사람이네 사진 한번 봅시다 오커 님 취향이 조율이에요? 아니면 김민주에요? 오 어, 근데 좀 이쁘시긴 한데? 어. 둘 다, 둘 중에 한 명만 골라라고 한다면. 아니, 되게 이쁘신데, 어... 제 취향은 아닌 걸로. 이쁘시긴 한데. 오. 그치. 살짝 저도 조유리가 제 취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조유리를 좋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이상형 월드컵 함 해? 진짜 이렇게 된 김에 아니 이렇게 된거 이상형 월드컵 함 해봅시다 오래간만에함 해보자 아 안되겠다 여자 아이돌? 아이돌로가 아니면은 아프리카TV는 그렇고 배우도 나쁘진 않은데 아이돌로 가봅시다 음. 이가 나왔으니까, 256강은 너무 길고, 128강도 너무 길고, 길긴 한데, 그 128강은 내가 눈이 좀 이로울 것 같은데, 화장실만 갔다 와서 하자. 아이, 진짜 한번 봅시다, 어. 아니. 오, 어 요즘 아이브도 되게 많이 뜨지 않나? 어. 근데 저가또 한때나마, 이달의 소녀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한명으로 인해서 일단 저는 이거 절대 사심없고 그냥 그것만 볼게요 제 이상형이 어디에 가까운가에 대해서 저번에도 막 진짜 되게 많은걸 했었잖아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경우 음 아마 제거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나올텐데 오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 이분은 사심없이 그냥 제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 딱 한번 볼게요 그냥 어... 오... 그냥 딱 진짜 전혀 그한거안 보고 외모만 보고 갈게요 외모만 보고 음. 나이 이런 거다 상관 없이 그냥 외모만 성격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이상형 월드컵도 못 해요 딱 정해져 있어서 딱 조율이잖아요 커님은 진짜 오. 진짜 딱 외모만 보고 할게요. 진짜 아무것도, 성격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어, 뉴진스도 되게 유명한데. 와, 이거는 좀 압도적이죠, 사실. 어... 진짜 전혀 그런 거안 보고 할게요. 음. 음. 아, 제일 중요하다, 진짜. 근데 이것도 내 이상형에 그게 되는 거니까. 뭐둘다 어, 이달을 소요네? 음. 한때나 아마 좋아했었는데. 오... 이 사람도 그거 아니에요? EX... 그 뭐야? 워크님이 그 아까 그 뭐지? 그... 아...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아이즈원! 맞다 맞다 아이즈원 아니에요? 이분도? 아... 하지만 여길... 아! 아! 아 프로미스 나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아장규리는아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하지 않나 최혜안은 아 근데 또 태연인데 와야 벌써 결승전이 벌써 나와버리면 어떡해 이거 와 미치겠네 <웃음> 와 이건 나좀 정하기 어렵다 와 아나 이번에 그 노래 들었는데 와둘다 그냥 노래가 너무 좋은데 아와 이거 진짜 어렵다 <웃음> 와 워커님이셨으면 이미 최애나였죠 아 근데 저또태연 노래도 중학생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와 아, 웃자냐 누구 올라야 되냐 이거는 진심으로 아 어쩔 수 없다 음, 노래가 너무 좋았었어 와 비슷한데 오음 여기는 좀 무난하다 앞이 너무 셌었어 가지고 오와 야...어렵다 여기도 어렵다 와...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누군지 진짜 모르는 분들인데 와...어렵다 이거 어딜 선택해야 되냐 와... 와 아니 두분 느낌이 비슷한데 와팀와아네 와... 스쿼드 분이 가능해요 잠시만요 이것만 끝나고 할게요 잠깐만 이것만 하고. 솔직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로서는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좋거든요, 오히려. 와 근데 이분도 되게 유명하고, 되게 유명해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거, 그런 것도 되게 괜찮죠? 와. 와 이분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와 누굴 정해내냐 너무 유명하죠 와이분두 분도 느낌이 비슷한데 아 어, 어렵다 아 참고로 저는 살짝 화장이 짙은 사람을 별로 안좋아해요 어아 이거는 어, 좀 너무 뭔가 강렬해 보이는 듯한 그런 사람들도 별로 저는 안좋아해요 살짝 좀 귀요미가 넘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사실 이분들이 잘 누군지도 몰라요. 어. 어 프로미스 나인도 너무 많이 봤었지. 아 그냥 내가 아는 분들이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아직도 유명하지. 한때나 뭐 좋아했었다고. 아... 너무 유명하죠? 아, 안 고를 수가 없다, 저거는. 아어 음. 아. 와 아, 누굴 정해야 될까 진짜 아 너무 어렵다 진짜 마지막까지 가는 분이 과연 누구일지 어머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지금 그게 너무 아쉬운데 벌써 이렇게 끝이야? 와 너무 빠른데 와 점점 어려워진다 와 비슷하다 느낌이 너무 비슷한데 와와와 와. 와. 사실 제가 왼쪽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오른쪽은 누군지 몰라 어 일단 아는 사람으로 우리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오.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 짙은 사람을 별로 안좋아해요 와 저분도 되게 이쁘셨는데 와 와, 이것도 고르기가, 아, 어려운데? 야, 이분도 누군지 알고, 이분도 누군지 아는데, 둘다 너무 유명하죠? 와. 와. 아... 그냥 진짜 여러분들 저잘 모르고 딱 외모적으로만 봤었을 때 저랑 잘 맞는 사람을 뽑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누군지 몰라요 진짜로 외모적으로만 봤었을 때 와, 나 솔직히 근데 왼쪽 안 뽑으면 나 진짜 욕 들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어, 사실, 와, 이거는 독보적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이거는 제, 그,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워커님 밖에 안 보긴 하지만, 나중에 유튜브 올렸었을 때, 볼수 있으니까, 음. 솔직히 진짜 왼쪽 안, 안 뽑냐,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저, 진짜 이거는, 어... 제 개인적인 이상형을 체크하는 거라서 어... 와... 어쩔 수 없죠 그냥 진짜 또 외모적으로만 봤었을 때제가딱 좋아하는... 오좀 비슷한데? 이두 분도? 어... 어렵다 진짜 와... 와. 아, 이 느낌이 오른쪽은 진짜 뭔가 부잣집 누나 같은 진짜 되게 뭔가 뭔가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고 왼쪽은 어 그냥 진짜 잘 꾸미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와 이런 이게 낫지 와우 와우 뭔가 왼쪽은 헬스하면은 되게 뭔가 좋을 것 같은? 헬스 같이 하면은? 오른쪽은 데이트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는 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전 상황이 해됩니다 그쵸? 와... 누굴 뽑아도 욕먹는 상황 그니까 러 너무 어려워 진짜 결승전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어 벌써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송하영 이분이 되게 귀엽지 와 이건 좀 강렬하다. 와 근데 저는 좀 나연보다는 어유나가좀더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너무 예뻤어 진짜로. 어좀 느낌 비슷한데. 음. 아, 사실, 제가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좀 팬으로서도 그거 좀 좋아했었거든요. 어, 팬보다도, 노래도 좋고 되게 TV 많이 나왔었으니까 군대 안에서 많이 봤었었는데,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부터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거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뽑는 거라서, 어, 여러분. 근데 하지만 이분이 좀더 가깝긴 하다. 아저 와... 화장 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했지만은 어쩔 수 없다. 와 무조건 아이즈원 저희도 비슷했어 진짜 아이즈원이었는데 저만 이제 좀 프로미스나인이나 아이유였어. 저만 진짜로. 와 제가 있는 한 그랬습니다. 내 밑으로 좀 나이즈원으로 통일한다, 실시. 그거 하신 거 아니야, 워커님? <웃음> 어. 와. 와. 화장짙은 거는 너무 그러니까, 음. 둘다 아는 사람이라서. 음. 아 이쪽이 좀더 이쁘다. 와 이거는 와 오른쪽은 제가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어 윤아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와 어쩔 수 없어 야두 분도 살짝 괜찮은데 뭔가 왼쪽은 고딩 같은 느낌이면 오른쪽은 조금 성숙미가 있는 후배 같은 느낌? 왼쪽은 약간 고등학생이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막 애교 떠는 거랑 그 다음에 오른쪽은 후배가 이제 밥 사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 이라서 사실 고등학생은 좀 너무 어려워 어. 물론 나이를 모르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와 이거 같은 소속인데 제가 사실 사실 저갖다 프로미스 나인 같은 경우는 군대 안에서 1굽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다 봤었던 사람인데 저 근데 이두 명을 딱 진짜 좋아했었어요 이두 명을 백지영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어리면서 좀 그렇긴 한데 송하영 같은 경우는 나이가 또 저보다 연상이라서 사실 이게 연상이냐 연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와 제가 진짜 좋아했던 여자 두 명이 이렇게 나와버리네 와 어렵다 이것도 진짜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진심으로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사실 누굴 챙기는 것보다 챙김 당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래서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좀위 사람들한테 제가 잘 성겨요. 제 성격상. 어 그래서 진짜 좀 깍듯하게 형들 같은 경우저좀 깍듯하게 하면서 좀 형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하고 누나들 같은 경우도 깍듯하게 느낌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친구답게 그렇게 좀 많이 어, 아양을 좀 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나들을 좀더 좋아해서, 동생들이나 친구들보다, 음, 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좋긴 한데, 제가 편하고 이런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챙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 근데 이거는, 아, 이 어렵다, 근데, 진짜. 아, 이럴 때일 수, 가감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아. 와두 분도 진짜 비슷한데 와 손이 마음은 이게 어쩔 수 없었다 손이 먼저 가버렸다 와와 와, 이거는 와두분다 비슷하다 진짜 와 근데 약간 이쪽이 좀더 상큼 이라는지 좀 이게 있다면 여기는 약간 좀 도도하면서 좀 우아한? 여기는 이제 좀 상큼이 있으면서 되게 좀 밝게 그런다면은 근데 저는 좀 우아한 느낌보다는 밝은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랑 성격이 좀잘 맞는? 제 성격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은 무조건 이어야 돼 아이는 나를 내 성격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체나 같은 성격을 저는 좋아합니다 음, 되게 밝은 어...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와.. 빡세다 와 빡세다 이거는 이분도 되게 성격이 좋아 보이시는데 최나도 되게 성격이 좋거든요 근데.. 와.. 나 이분 좀 보고 올게요 위클리에 누구라고? 이재희? 04년생이야? 이제 갓... 노멀린데 아니 04년생? 어저께 저 서면 갔다가 많이 봤었는데 04년생이 이제 드디어 스무살 됐다고 술 마시러들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04년생이야? 와 04년생은 노멀린데 너무 애긴데 너무 진짜로? 04년생은? 와 근데 요즘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같지가 않아 진짜로. 체이나가 나이 때가 저보다 누나죠. 요새 아이돌 나이가 다 어려서 그쵸죠아 아... 사실 외모적으로 보면은 이제이 이분이 맞는데. 아. 사실 외모적으로는 보면은 저분 이라는 말 취소할게요. 와. 그래도 동생보다는 누나가 낫지. 음. 응. 누나가 좋아. 와, 이분도 서경대학교가 왜 나와? 아니, 서경대학교 말고 서경 공원 소녀. 서경대학교가 갑자기 왜 나와? 음 살짝 다르네요 어... 사실 송아영 같은 경우도 나이대가 좀 많이 있으신 분인데 저랑 세살짜이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정해진 것 같긴 한데 조현 저분도 좀 보고 올게요 조현병이 왜 나와? 우와. 우와. 이분 나이가 몇이지? 영화 배우이시네. 가수이시죠. 나이가 안 나오네. 나이가 전혀 안 나오신데. 어. 유나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 대박이셔서 어 아, 이것도 어렵다 와 근데 사실 유나 님이 되게 아 96년생이에요 근데 유나 님이 되게 키가 크셔가지고 아 그래서 30살 누나 나랑 10살 차이 아 10살 차이는 좀 너무 어 168 정도면은 솔직히 10cm인데, 96년생 누, 누나가 그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나이에서 이건 좀 아쉽긴 해. 외모 다음으로 이제 나이로 봐야지, 어. 절골 10살도 싹 가능인 한, 벌써 결승이 나오는데? 와, 이건 4강이 아니라 이 정도면 결승인데요, 진짜 저한테는?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하냐. 와, 미쳤다. 한살 누냐냐, 아니면은, 네살누냐냐 이건데, 와. 어떻게 정하노 이거, 진짜. 미치겠다, 와. 와, 이거 어떡하냐. 최나냐 아니면 송화영이냐 아, 와... 이 사실, 와. 와.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와... 근데... 진짜 얼굴만 보면은... 와... 와... 진짜... 누나가 아니라 약간 동생 같은 느낌과 왼쪽은 좀 살짝 누나 같은 느낌. 와, 우 와, 어, 조산벨스우 어. 와, 와 이거 정하기 너무 어렵다 진짜 와 미치겠네. 사실 내 여자가 아니라서 뭐 누굴 고르든지간에 상관 없긴 한데 와이진 너무 어렵다. 와, 우와... 어떡 하냐? 이거 와...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행복한데, 이거 나 방종하고 나서도 꿈에서도 계속 생긴 날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와... 와... 심지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못난 사진 없을까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다 예쁜데 이거 어떡하냐? 와, 어쩌지? 못 고르면 안 고르면 됩니다 그것도 맞긴 해 사실 <웃음> 이걸로 그만 둘까요? <웃음> 이걸 어떻게 정해 진짜 이걸 어떻게 골라 내가 와와 와... 미다와와 와... 진짜 둘다 내가 좋아하는 상이야 와 하지만 내가 두 여자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건 너무 큰 욕심이고 그러면 안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진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둘 중에 하나를 여친으로 해야 됩니다. 여사친으로도 절대 안 돼. 여친 아니면은 둘다 헤어지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사귀거나 해야 돼. 둘 다는 내가 사귈 수가 없어. 만약에 여자친구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럴 리가 절대 없지만. 진짜. 한다라고 해도, 와, 이건 고를 수가, 와. 와, 진짜 이건 고르기 너무 어려데 와, 미치겠네. 와..이걸 어떻게 몰라 와.. 봐봐 이, 이거는 진짜 좀 살짝 아이유 같기도 해 진짜 느낌이 와.. 살짝 진짜 아이유 느낌도 살짝 있어요 진짜로 와 미치겠다 눈 감고가 안될 것 같아 나 진짜 이게 왼쪽 오른쪽이 보이니까 어, 미치겠네 와이 와, 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진짜로 눈 감고도 너무 어렵다 사실 이거 다음이면 이제 조, 조현님이랑 조그 다음에 한명누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둘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이 둘이 내, 나한테 진짜 너무 결승이야 진짜로 와와 아, 누구를 해야 되냐? 와이 너무 어렵다 와와이 어떡하냐 태국에 예나그룹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저 페이스북은 안 해요 인스타마 페이스북은 아주 옛날에 접었었어가지고 와나 이거 진짜 누구 골라야 되냐 와 진짜 둘다를 가지고 싶어도 둘다를 가질 수 없어요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와와이 어쩌지 진짜로 약간 송아영 같은 느낌은 진짜로 뭔가 추우면은 진짜 추우면은 손난로 같은 거 들고 와서 진짜 뭔가 손에 쥐어주고, 하루 종일 손 잡아줄 것 같은 기분이면, 느낌이면, 최애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워? 이러면 손이 싫었다라고 했는데, 어, 추워? 이러면서 뭔가 껴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송아영 같은 경우는, 뭔가 하루 종일 손 잡아주면서 되게 그럴 것 같으면, 최애나 같은 경우는 되게 애교 부리면서 뭔가 좀 껴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난 솔직히 그둘다 나쁘지 않단 말이죠. 손이 싫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느낌이면와와 이거 짜지? 와 정할 와... 와... 수가 없다 그래도 이게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되면 모래시계도 끝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와와 와, 이건 진짜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진짜로 돈을 많이 번다면은 방송도 진짜로 제가 성공돼 가지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은 꼭두 분을 같이 진짜 합방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그때쯤 돼서 이제 이상형 월드컵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옛날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과연 누구를 고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그래 싶은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와. 이거 어쩔 수 없다. 나이. 나이로 가자. 한살 연상이냐? 아세 아, 세 살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세 살도 괜찮은데. 와 그럼 이제 취미로 가자. MBTI MBTI로 가자. 광.. 아 광주? 광주영역시 어. 게임을 좋아해요? 어 게임좋아하면 또 좋은데? 이거 어쩔수 없다 진짜 활발할 활발은 할것같아똑같은것 같은데 말바보와 잡기 능통 오 운동까지 해? 엑스트림 스포츠 암벽등반 팔펴펴기 뒤로 멀리뛰기 짐볼에 앉아서 기타치기든 뭐든지 다 잘해내며 흥이 많고 애교도 많아요. 오, 야, 역시 아이즈원 팬이시다 보니까, 야, 짐볼 위에서 버티기, 코어도 좋아. 심지어 헬스 같이 하자면 헬스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플랭 요가 지도사 자격증 상급이 있어? 심지어, 와우, 저런 것도 있어? 한식 요리왕, 조리왕. 어, 나 요리 요리 잘하는 블라심입니다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블라심님 오랜만이네요 감사합니다. 엄마처럼 잘 챙겨준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오 심지어 운동도 해 요가 오 체나 운동 운동도 좋나요 성향 성격이 굉장히 순둥하고 착한 편이다 다 받아주는 화내지 않는 겁이 없는 편으로 의외로 겁이 많은 약간 포메라니안 같은 그런 느낌. 와. 자 그다음 최애 나갑니다. 아 지금 너무 좋거든요 지금. 프로필 나무위키 지금 너무 좋거든요. 서울특별시 야. 우와 저런 거 많고 뭐 많이 뭐 찍었다 이런 건데 저런 는이 것보다 성향 찍었다라는 느낌보다 성향이라는지 이런 성격 그런 부분을 보여주세요 성격 그치 다 밝은 에너지가 있는 친구다 남, 가, 남자친구? 남남자친구요 오 한마디로 좀 인싸다라는 느낌 해명을 넘어서 변명할 때 논리를 아 뭔가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니라 변명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인가 아 그건 좀 어지러운데 살짝 아 초딩 같다 아 잼민이 초딩 남자아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아 이건 좀.. 아.. 저건 아무리 좋아도.. 아.. 저건 좀 순수해서 그런 것인데 잘못 끊고 속을 뻔해서 멤버들아 저것도 좀 살짝 멍충미 있는 건 좋긴 한데 아 살짝 잼민이 같다 이거는.. 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여잔데도 불구하고 살짝.. 철이 안 들고, 좀, 잼민이 같다, 느낌이면은, 어, 취향, 게임을 상당히 좋아한다. 취미가 게임인데, 참안올때 게임을 하는 정도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 저건 좀, 좋긴 한데. 발이 치명적인 살인 무기로, 발가락 꼬집기를 가장 잘한다? 어, 아, 저거는 좀,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닌데. 중국어 회화에. 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어 성인 같다는 이미지가 전혀 없다 아. 난좀 그래도 어른스러운 느낌이 좋은데 저걸 보고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야 요가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점 많이 드립니다 가점 가점 많이 드렸고 사실 좀 제가 이런 내용을 안 봤으면은 괜찮았겠지만은 어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좀 잼민이 같다. 남자친구로서 얻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아 여기서 좀 마이너스 감점이 좀 많이 생겼네요. 여기서 가점이 너무 많이 생긴 것과 감점이 좀 생긴 것과 이런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아쉬워요. 네. 아 이렇게 이제 결승장인데 사실 이분도 아까 제9 6년생이라 했었나요? 어 하여튼 그러셨는데 사실 여기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프로미스나인의 송하영 제 1위네요. 음. 랭킹 한번 봅시다. 안유진. 오어 윈터 이분도 안 나왔고 그치 이분도 안 나왔어. 전세계 지급이들한테 질타받을 겁니다. 아마. <웃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근데 제 그거라서 어, 아이유도 나왔네, 심지어. 와우. 야 어쩔 수 없어. 이미 저 카리나를 보냈다는 것부터도 말안 되고 제니를 보냈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사실 화사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서 어, 나온 사람이 달랐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진짜 이화영이었음 이하 이화영, 어 송하영이었습니다. 음, 송하영 사실 광주에 사는 분들이 되게 이쁘신 분들이 많아. 어 사실 송하영 수지 뭐 저쪽에 또 누구냐 그 치어리더 이이 이 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기아 기아의 치어리더 그였더라 이다혜 네. 어, 이분도 그렇고 이다혜도 그렇고 제 5승자는 축하드립니다 송하영 님이셨습니다 다 의미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 3좀 받아주고 특히 이런 것들 잘 받아가지고 받아줘야 돼 사실 C가 나 <목소리>